바닥부터 올라와야 될것 같은 사람인 거야. 주변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응. 나만의 세상에 조금 빠져있을 것 같은 사람. 조금 승부욕이 강해야 되는 응, 사람 응, 응, 응, 응. 항상 꿈을 엄청 크게 갖나 봐. 원래 나는 없는 사람 같아. 그런 거 어. 하면 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어. 이걸로 먹힌다고 이게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어신당 연예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수정고선예기십니다 오늘도 궁금한 사진을 갖고 와봤어요. 약간 나만의 세상에 조금 빠져있을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일을 못할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행동도 막 느릿느릿할 것 같지는 않아. 바닥부터! 올라와야 될것 같은 사람인 거야. 고생고생하면서도 약간 희망을 못 놓는 사람. 항상 꿈을 엄청 크게 갔나 봐. 이왕 내가 배우가 된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탑배우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꿈을 크게 가져도 조금 승부욕이 강해야 되는 음음 사람이야. 상환호기가 있어야 되는 음음 사람이고 음음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약간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그러면못 돌아갈 것 같은 사람 있잖아. 음음 그러니까 음음 이 사람은 겸손해야 돼. 쉽게 말하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 이 사람은. 나보다 위인 사람인 것 같은 사람한테는 되게 잘해. 그리고 약간 자기 변명이 조금 많은 사람 같아. 약간 자기를 포장하는 말들이 많은 사람. 약간 겉에가 꾸며진 상태로 그냥 사는 사람. 원래 나는 없는 사람 같아. 그냥 약간 꾸며진 나로 사는 사람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그냥 연기처럼 살아. 응. 인생이, 인생이 그냥 연기야. 그냥 늘 응. 연기야. 배우로서는 어때요? 내가 들러리가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 들러리 때문에 되는 사람인데. 응. 자기를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올라간다. 응, 응. 그게 없으면 안 돼. 응. 혼자로는안 돼. 내가 메인으로 들어간다기보다 약간 사이드로 들어가서 거기서 약간 내 존재감을 보여줘야 될것 같은 사람인데. 응. 여기까지 올라올 때 시간이 참 많이 걸렸겠는데 되게 느려. 하나 어. 배우는 되게 습득이 되게 느린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음. 음. 말해줘도 음. 자기는 똥인지 됐냐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는 사람이라서 그게 바뀌기까지 가 시간이 지금까지 걸린 거지. 음. 고생이랑 고생은 다하 거네요. 그게 진짜 이 사람한테는 나한테 제일 큰 고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고생도 그, 안 하고 어. 되려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느낌이야. 충무로의 블루칩이었던 3인방 그분들이랑 같이 응. 과거의 뭐 힘듦을 응. 뭐 얘기도 하고. 응. 그럼 그 옆에 있는 둘이 얘를 얘한테 많은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같이 끌어주려고 많이 둘이 노력을 한 거야. 근데 조금 늦게 깨달은 것 뿐이지, 여기 가운데가. 사람이 말하면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한테 알려주고 말해줄 게 많았던 거지. 그 고생이 크다, 작다는 없으니까 뭐 그것도 고생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그 정도 고생을 안 하고 이만큼 에 올라올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영화가 두 개나 개봉하는데 어떻 보이세요? 둘다 잘된다기보다 하나는 잘되고 하나는 조금 힘들 것 같은 느낌인데 잘 된다기보다 두개 중에 뭐가 더잘될것 같아요 하면 두개 중에 하나는 그나마 이거보단 나은 거지 말씀드리고 누구요 궁금해 죽겠네 이분은 박해희 씨에 근데 이분은 뭔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이미지랑? 아, 이미지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은 내가 김남길인가? 그, 그 사람 보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은 자기 이름을 내걸고 하는 느낌보다도 약간 감독을 따라가는 느낌이 더 많이 든단 말이야. 뭔가가 될 듯하면서 안 되는 느낌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빵하고 터져야 될 것은 안 터지고 요상한 데서 터진다거나 음. 이러는 게더 많을 것 같은 사람이야. 이분이 뭔가 놓치고 간다거나 조심해야 될거 한 것만 보고 가는 거? 응. 그냥 자기 생각이 오르면 그것만 밀고 가는 거? 응. 주변을 응. 안, 안 둘러보는 거. 이사람 성격인 거 같아. 응. 내 주관. 아니면 몸을 쓰는 그런 배역을 해봐. 진짜 느아루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어. 거 하면 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어. 이걸로 먹힌다고 이게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힘들어야 돼. 노력 응. 없이는 절대 안 돼. 응. 그런 거 하면 대박 난다? 대방간다? 응. 대박 난다가 아니라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 응. 아, 이 분을 위해? 응. 응. 응. 근데 다양하게 마음 자기가 해보려고 애를 쓴것 같긴 하는데, 자기가, 몰라, 돕지를 않아.